예, 국민님, 그리고 원재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재인 어, 어, 대통령님은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에 대응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안전은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두 힘을 합치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 야당 의원은 역병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보다 여야 모두심을 합쳐야 한다 라고 하는 적으고 무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를 보내기로 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무한에 있는 교민을 무한 사랑으로 부름에 비판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에서 트립 계정에 올라온 글을 활용해서 경명에 대한 정부의 안내에 대해 비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질병의 정치적 활용이 아닌지, 왜야 우두 힘을 합치는데 도움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한에 있는 국민을 위해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아까 어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원한 12명의 승무원이 음. 어, 탄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싸우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당은 이번 현동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거운동 관련 행동 규칙을 정해서 가달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주셨으습니다